카페한잔해세라고 아, 베트남 음. 아, 현지인들이 오는 카페. 에어컨이 없는 간편이있 어, 근데 일본어 저 헤일로리네어처런거 있는 거는 완전 너무 서버 네. 맛없는 커피. 베트남의 맛이 없고, 은색 맛없는 커피. 여기는 네. 그냥 로모라 커피. 아, 여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 이름이 찐 커피라고 하던데? 너무 땀나고 달고 이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네. 궁금해요. 이거를 이거 같아. 이거 뜨거워요? 이거 를어거워어거워요어야 되지? 이거 누워서 들어야 서 들어야 되지? 이거 누워서 들다야되다서어서 차갑게 드십이다누이스로아서어신기하 이거 누워서 들 이거 누워서 들 이거 서들어이서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내서서이 얼음물을 택배서 네, 네, 차갑게 네, 마셔야 네, 된다. 미리 아, 지사가 있는거 예, 아, 관할라는 데가 하노이도 포함이 되어 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사에 있는 친구가 저도 잘 아는 친구인데 어떻 사표를 보는 거예요? 아, 그러 있잖아요. 원두커피 그 사과박스에 아, 근데 아, 무슨 사과박스에사 있었던 는 같은데 아. 베트남 진짜 좋은 커피는 위질, 위질이라고, 되게 사자가 아니고 독 아, 그래? 이, 이, 이, 근데, 알았죠. 아, 그 너무 아거는 근데 사장님이, 그, 주문 아. 받으신다면, 저 인도네시아 가는 보리찹이 되게 많요어 베트남은 위질 커피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 그렇죠? 위질 커피, 커피 한번 맛이 있진 않네요. 아, 아, 그 아, <웃음> <웃음> 약간 보리차탄 같은 <산맛은> <웃음> 근데 베트남에서 이런 커피 맛있요베트 분들이 이 커피드가라고 다른 블루드가? 블루드가? 아루드가 블루드가? 블루드가? 블루드가? 블루거가블루가 블루드가? 블루드가? 블루드가? 블루드가? 블가 블루드가? 블루가블가 블루드가? 블루드가? 블루드가? 블루드가? 블루드가? 가아 아, 그거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네, 이랬어. 어, 깜짝아. 우리... 아... 이게... 다육을 먹는 게 아니고, 씨를 먹는 거기 때문에 아유. 이게 제쿠르시이에요리 사촌... 아이고, 먹 뭐, 새우로... 호이안 가는 길. 어, 셋, 셋, 저는 뒤에 타. 아 네. 여기서, 여기 여기 타시고, 저랑 이셋이 딱 네, 뒤에 뒤에. 어, 대박이다. 라이라 이렇게 뒤에서. 음. 이걸 타고 이제 호이안 가. 네. 둘레네, 둘레. 예, <목소리도> 예. <목소리도> <목소리도> 맞습니다 내려서 걸어갈거에요 굉장히 어. 작아요 로컬 가이드가 와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부 도자기 마을 걸어가서 이제 수동강 배타고 호위안을 들어야 돼 <목소리> 도자기 마을. 네. 기하 이런 것도 다 도자기인 거구나. 저는 버스에서 내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땀 멈추는 것같아 아. 지금 8시좀 그렇죠? 이러좀자 자자 들었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덜 더워질 때라 아, 4시쯤 되면 그 괜찮아. 어, 이번 여기 과 동물 모양에 이게 아 논이구나. 이만 해줘야 돼. 이만 해줘. 이렇게 커요. 누구? 아까 우리가 봤던 거제프루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다. 아 오케이. 리안의 친척 이렇게 자라서. 리안 와. 아, Thank you. 데이지, 피리를 어. d PD, p 이거 d PD, PD, PD, PD, PD, PD, PD, PD, PD, PD, PD, PD, PD, PD, PD, PD, 피리 PD, PD, PD, PD, PD, PD, 지 d 지 d 지지를 받았어. 선물. 어? 이제 배를 타러. <목소리> 다이다와 아, 뚝딱뚝딱 하지 않네. 영상을 찍을 정도로 자신있다는 얘기인가? 소독 못되는데? 소독 못되는데? 터치, 더운 터치. 더운 터치. 더운 터치. 2등은 오. 2, 2, 2 3등 이야이 2, 2, 2, 3등은, 아. 2, 3등은 오. 그래도, 내가. 어? 잠깐만, 오, 오. 어, 뭐야, 뜬다. 아, 나 여기 딱한 손으로 쏘리는데? 또 아, 내거 아니네. 내여이 do you take this boat that ah. so we jump jump jump <laughs> jump jump uh, mm -hmm. jump, uh. Uh, this, uh. jump.